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의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신동보 제독의 아, 그, 실전 이야기 또 들어왔습니다. <웃음> 제독님 나오셨, 나오시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114회 때입니다. 예, 114회. 2년, <웃음> 2년, 2년 넘게 계시네 예, 하여튼 뭐또 국민 여러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요 예. 우리 새해에 또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 이 대통령 신년사가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오늘, 발표했잖아요. 예, 뭐, 보다가 뭐, 짱말치전, 뭐, 트럼프. 내용이 그... 없어요, 예. 내용이. 참 거짓말이고. 예. 참. 아니, 청와대 그 행정관, 비서관들이 이신년사를쓸거 아닙니까? 예. 예뭐 그... 쓰, 쓰는데 왜 걔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한게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 그 사람들도, 그, 그 뭐, 예. 앉아서 하는 연설, 뭐, 서서 하는 연설, 그, 작 상한, 비서관이 두 명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신문에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양반들참 그 어렵겠어요. 왜냐면 하 이게 계속 거짓말을 네. 이걸로 저그 연설문을 써야 되니까 네. 자기들도 양심이 있을 텐데, 네. 얼마나 저 고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 김정은이가 네. 지난 1월 5일부터 네. 오늘까지 일주일째 네. 조선노동당 8차 당 대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예. 예, 직접 밝힌 게 많아요. 특히 예. 핵 무기 관련해가지고. 예, 예. 36분이나 응급을 했다는, 거예요. 핵, 핵, 음, 핵을, 핵에 가, 과, 관련해가지고. 예. 그만큼 핵이 지금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아이 북한 비핵화 하기로 했다. 음. 김정은 위원장이 예. 약속을 했다고 공언한게 엄청 많잖아요. 그저, 국민들한테 그저. 대해서 그저. 그러고 국제사회도 그러고 미국한테도 그러고 말이죠. 예. 그리고 트럼프한테까지 음. 가서 설명해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을 세분이나 했잖아요. 예. 우리하고도 세운하고그 미국하고 같이 한게 판문점에서 그냥 예. 그 약간 그그그좀 그. 그, 그, 어? 뭐. 그, 좀, 좀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자기 그냥 번개팅하듯이 예, 하는 그런 걸 포함해서 세분씩 했는데 그렇게 큰소리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번에 딱 노동당 해서 당대에서 밝힌 거라고 완전히 사 이게 사기 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뭐 김정은이가 뭐 미국까지 가는 핵잠수함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서 핵미사일 쏘겠다 뭐이핵 뭐 이리... 잠수함이 문제가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김정은이 말한 거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 무기란 핵 방패를 구축했다 예.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저 비핵화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문재인 예.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예. 그렇게 요란을 떨어가지고 3년 내내 국민들 속였는데, 예예. 그게 완전히 그냥 구라뻥이었다. 아... 이게 드러나 뿌린 거잖아요. 예. 그 믿을 놈 이야기를 믿어야지, 그, 저기, 김정은이 어? 이야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남북관계의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예, 예, 예. 그걸 끝났다는 거야. 그동안, 그동안 3년 내내, 그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건전전 거짓말이었다 예. 김정은 이번에 이정명을 해버렸어요 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는데요 북한의 예. 비핵화 그 사기극에 대해서 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비핵화는 큰형, 오히려 예. 핵을 예. 고도화하는데 우리가 시가, 시간만 조, 그, 제공해줬다 예. 그리고 우리 쏘았다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예.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뭐 백신도 뭐이 지금 제대로 이게 도입한 게 없고 핵도 뭐 제대로 핵에 대해 대책을 지금 세운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도 야 핵무기 개발하겠다 미국하고 이야기해핵 잠수함도 개발하고 뭐좀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성 원전에 보면은 그게 이제 가평 중수로래 가지고 이 플루토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그 핵무기가 뭐몇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쌓여 있는데 그거는 또 없애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탈원전 한다고 없애버리면서 지금 북한에다가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그게 지금 지난번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긴급하게 파기한 문서 중 일부로 보고 나니까 그런 문서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김정은이가 당, 노상대에서 여러 가지 그 발표한 것 중에요. 예. 일단 그 대남용이고 대미용이 있어요. 예. 그게 대미용은 전략 무기 3종 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예. 그 핵잠수함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신행 핵탄도 이게 뭐냐면은 극초음속 할공 비행, 어, 할수 있는 네. 저탄도란 말이에요. 그그도에 그, 핵이, 예, 예. 핵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그 수중 지상 고체 일로 ICBM 대륙간 탄도, 탄도탄 예, 예. 이세 개를 완전 히 개발을 지금 그 끝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게 완 이게 완전히 되면요, 미국 속중 무지개야 근데 이제 저, 특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 서양까지 엄밀히 보내가지고요. 예, 예. 그게 그냥 어디로 때릴지 모른다,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국 얼마나 예. 불안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우리 대한민국을 또지향한 대남용으로요. 예. 우리 한국을 가는제재식 무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질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데.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전술 핵무기. 예,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예. 응? 예. 그 다음에 정찰위성및무인기 예. 그다음 신행전차. 예. 등 시, 시, 재래식 시무기이걸또공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 이제 전술핵무기를 예. 개발해서 이걸 저갱량해서저 예. 어, 우리한테 음. 어, 인질로 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예. 이러면 우리가 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음. 질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아. 그래서 이걸 이걸 이걸 발표했는데 문제는 핵있잖아핵 핵 무장이 예. 돼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그게 뭐저 방수단 가지고도 또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제일 좋은데 예. 우리가 핵 무장 잠재력 자체를 예. 이 문제 인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저 탈원전 정책에서. 의해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저 원전에서 노는 예. 플루토늄을 가지고 예. 핵 연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예. 그야, 아니 없이 뿐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가지고 있는 그 핵잠수함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잖아. 예, 예. 그게 국방 중기계획 2021-2025에 예.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다니거 공식적으로 음, 음, 음. 2021-2025 예, 예. 국방 중기계획에다가 핵잠수함, 저그 핵추진잠수함 예. 개발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 예. 미국에 작년에 그김현종 국국가안보실 그이 차장이 예. 미국 가서 9월달인가? 뭐 국가 무실 그미 그렇죠. 그 n 에너지 방문해가지고 네. 그 미국에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거기에서 이 허가를 해줘야 돼. 예. 우리가 소행 원자로를 예. 핵잠수함에 탑재할 소행 원자로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우라늄, 예. 그 그러니까 전홍축 그러니까 20% 이하로 예. 20% 이하의 전홍축 그거를 또 미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예. 근데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딜레마에 빠져있다니까, 지금. 음. 핵추진 근데 이게, 최소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예. 이거 이제, 이거 공언을 해버렸는데, 예. 그, 김정은이 공을 해버렸는데, 그, 몇분또 거기 탑재하는 SLBM, 예. 잠수함 발사, 단 탄도탄은 시험도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그걸 이 핵잠수함에다가 탑재를 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예. 위협이 되는 거야. 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내려면, 우리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재래시 잠수함은 어림도 없어요. 그죠, 그죠. 폭력이 예. 못 따라오고, 그 다음에 매 그, 저, 공적기 그, 저, 저, 저, 충전을 위해서. 부상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쯤은 최소한, 이손 소노켈링, 이래도, 그, 공기 흡입망이라도 내가지고. 예. 근데 그, 잠수함 그게 놓으면은요, 발각이 되면 지약이거든. 예. 잠수함 제일 중요한 게 은밀성인데, 아, 그럼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같이 안고, 재래시 잠수함은 대응이 안 된다니까? 예. 예. 근데 핵 핵잠수함을 하려는데도 그 연료 소형 원자로, 그게 또 미국하고 이게 협조가 또안 되고, 음, 음. 이런 상황에 빠지는, 그러니문제인지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그, 저, 신년사에서 발표한 데 보면요, 예. 전혀 그런 데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 뭐, 우리, 코로나, 백신도, 아니, 코로나, 저기, 방역을 홍보한다고, K방역 홍보한다고, 뭐, 1200억 넘게, 그, 홍보비를 썼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 저기, 코로나, 그동안까지 코로나 백신을 사왔으면 될 거를, 백신 사는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백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고, 핵, 핵, 온다고 핵 쏘온다고 계속 핵핵 끓이고 있는데도, 저 핵무장, 우리, 우리의 핵무장 능력을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국군통속권자가 아닌 거죠, 지금. 아무런 그동안 3년 내내 국민들한테 예. 사기극을 칫는데, 사기를 칫잖아요. 사기죠, 예. 그리고 꼭, 그, 가짜 비핵화. 예. 소니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 예, 예. 아, 내 몰라라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런, 근데, 회복과 포용과 도약이란, 이, 이게, 저, 저, 저, 금년도 그, 그, 그, 목표야. 예. 예. 그럼, 그, 그 주제야, 주제. 신년세 예. 주제인데.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에 있음, 있다. 이, 이 말만 했어요. 이게 북한이 협 그게, 아, 대화 협력이, 그동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남북 세분에 걸쳐서 정상회담 예. 미국 정상회세분을 했는데도, 예. 3년 내내, 완전히 이게 공수표가 되어버렸잖아그도로무이되버렸단 그, 말이야. 예. 그런데 무슨 아직도 대화와 상생 협력, 그러니까 무슨, 음. 뭐 코로나, 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이리서 하는데, 전에 북한의 그그그 그, 그, 그 본질적인 그 핵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북한에서는 예, 예, 예. 그따위 소론을 하면서 그 따위 소론하면서 그저 이걸 다시 초등력을 새로 만들겠다 이 따위 소론하는데 예. 그 외에는요 북한이 이렇게 핵을 고도화 했는데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예. 우리도 핵을 보유 하겠다? 예.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까지 근조해서 대응하겠다? 뭐 등등 구체적인 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 북한에 김정은, 그,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김정은 해, 저 최고 리더십인데저 예, 예. 우상한 리더십을 지, 직접 압박하겠다. 예. 그 아킬레스 건인데그 레벨러지로 삼아서, 우리가 대북 전단, 이번에 저, 금지법, 예. 이거 그냥 무효로 하고, 예. 즉각 그 장렬해서 압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 없어요. 예. 그동안, 그동안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든가, 예. 한마디도 없어. 예. 어? 양심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 그니까는 지금, 어이뭐 문재인 정권이 뭐 거짓말을 안한그그니까 제대로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한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뭐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 중심 해놓고 북한에 사람이 2천만명 넘게 죽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하고 어, 북한에다가 어그 삐라 보내는 것도 차단한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온 국민을 갖다가 얼마나 불편했게 만들었어요. 예, 예. 그 처음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그죠? 입국 금지시키 가지고 처음부터 예. 대응을 잘했으면은 지금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예, 뭐뭐저저 저 몽골, 뭐, 이거 중국 인도 뉴질랜드, 중국에는, 뭐 이런데 캄보디아 그러면. 뭐 라오스 이런데는요 거의 그게 없어요. 확진자가 아저저저 저, 저, 저, 우리 하루 확진자 수안된다니까 예. 그동안 막, 누적 확진자 수가, 예. 우리 하루 최대 발명하는 확진자 수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런 예. 나라들은. 사망제도 예. 뭐 비교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 방, 그 대응을 했는데, 우리는 예. 완전히 초등 조치를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악화시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동부, 술동부 구치소 같은데, 뭐, 침묵 넣게. 아, 구치소 수용 인원이 그 절반 가까운 인원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예. 국가와 관리하는 시설에, 예. 이렇게 멍청하게, 예? 코로나 그, 그 시, 시, 실패를 한 정부가 말이죠. 코로나 예. 때문에 국민을 그렇게 괴롭히려 고 지금은 전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로 예, 예. 인질로 만드는 지금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사과도 없고 대책도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아, 이게 무슨 정부냐 이거야 예, 예. 어? 그게 그러니까 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당대 내려오면 좋겠어요. 예, 예. 당신 그렇게 자, 자신을 내한테 양보라 하 이거야 나에 예. 아, 신동보가서저 하여도 당신보다 잘하게. 자신이 있다, 이거야. 예? 네. 네? 아무리 전략적 개념도 없고, 저기에 네. 대한, 그, 저, 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책도 없고 네. 말이죠. 네. 뭐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인 게, 그, 그, 뭡니까, 대북 전달 삐라를 뿌리면은, 그게 이제 북한이 적경 지역을 공격하면은, 뭐, 120만 적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그뭐그뭐 그뭐 전단 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소위 말해가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은 배에 태워가지고 공해상에 나와가지고 공해상에서 뿌리면 되지 바람 방향 그 타고 가게끔 <웃음> 그거는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해운회사 배들 다 놀고 있는데 거기 그 뭡니까 철광석 운반선 뭐 벌크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물 운반선 그런 거그 벌크창에다가 그 공물 운반선 창에다가. 그배 빌려가지고 창에다가 대북풍선 왕창 실어가지고 그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공해상 나가지고 그 띄우면 어디서 쏴, 누가 쐈는지 알지 뭡니까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른 척 하는 문제였는데 에. 그걸 또저 김정은이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김정은이가 저 작년 6월 4일날 에. 어? 배국단그 살포 문제를 삼으면서 에. 어? 금지할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법을 만들었잖아요. 에. 그렇게 저 눈치를 보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네. 저, 김지가 이번에, 그, 노동당 8차 당대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역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 이게 뭐냐, 네. 2017년 네. 11월 29일 날, 신행 ICBM 하성 15행 발사했거든요. 네. 그래고 자기들이 그걸 딱 발사하고 난 다음에 핵 무력 완성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네. 그, 그이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 이후에도 예.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여 예. 거대하고도 새로운 성리를 쟁취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서 책임있는 핵보육으로서 완전히 핵방비를 구축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이렇게 예. 엄중한 이거, 저, 저,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은 말이죠. 오늘 신년사에서 그에 대한 한마디 말이 없어. 자기가 네. 그렇게 큰소리 치고도 실패한 걸 자연을 하고 국민들의 사과는 그냥 아무런 없는데 네. 뭐 대화 얘기했잖아대화타얘했는데 네. 그전에 이거 발표하자마자 9일날 말이죠 통일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음, 음. 그 통일부 그을 빠진 논평대로 저 비겁하게 저 문재인 전체가 숨을 뻔했는데 네. 통일부 대변인이 뭐라했냐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네. 남북 합의를 네.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학과다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받도록 갖고 권 시대에 한반도 평화 번영 시에 출발점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 이런 무슨 이거 죠 자다가 나무든저 다리 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핵를 예. 완성했다고 그다음에 그 비핵화 우리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발언을 했는데 이따 이 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한간 소리 그리고 오늘 보도에 예. 알면요 은 예. 더불어민주당 예.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김정은 답방 예. 그 답방을 추진한 아니 무슨 김정은 지금 답방 이야기하게 돼 있는 상인들이 아, 항의를 해야지 왜저 당신들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항의를 할 생각 안 하고 답방 이야기 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지간히 그 저희 약점 잡힌 게 많나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 무슨 김정은 이답방이야 가서 저기 그거나 사오라고 약이나 사오라고 약이나 아 저기 뭡니까 백신이나 사오라고 김정은 답방 신경 쓰지 말고 참 아, 큰일이다 네. 그리고 지난번 1월 5일인가요? 그 예. 신년인사회 했잖아요, 문재인 예예. 대통령이. 1월 7일 날. 예. 신년인사회그 이제, 하상으로 이렇게. 아, 그것도 뭐, 뭐라 했냐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음.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슨 노력을 한다는 거야? 아니, 무슨 노력을. 그동안 완전 실패가 3년 내내 한것들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예. 실패를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은인을, 저, 저,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 그래.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고. 그 그래. 다음에 그, 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보안책을 해서 이거를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붙잡고 이렇게 협상하겠습니다. 야. 너희가 아메리칸 폴스트라고 하면서 그 미국 밖에는 신경 안 쓰겠다고 하니까 어, 우리가 핵무장 할게 핵무장 해 가지고 여기 북한 핵문제 이거 확실하게 때려 잡을 테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마그 저기 우리 그냥 뭐 각종 제재 해 놓은 거다 풀어 주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어, 막아 줄게 아 그런 말 한마디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아니 핵무장을 그저 미국에서 어. 뭐저선대 음, 그거 안 하겠죠 네. 그, 그, 그걸 그저 동의를 안 하겠죠 동의 안 나토 식으로, 예. 나토는, 저, 미국하고 핵 공유 협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예. 미국 핵, 핵, 핵 우산이 나토에 예. 있잖아요. 예예. 어? 예. 배치된 핵, 핵, 그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 아, 그럼 뭐, 예. 미국의 전술 핵을, 예. 그, 저, 출수해 간 전술 다시 배치하고, 예. 그걸 한국하고 공통으로 운영하자. 예. 그거라도 제해야지 그니까는 뭐, 그러니까 아, 국민들 갖다전체로 가도, 갖다 북한의 핵 인질, 핵 노예로 지금, 저, 던져놨고, 예. 대책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문제인지권이 아니, 이렇게 그런... 무책임하고, 네. 이런, 이런, 그, 이런, 그 저, 몰령찬 정권이 있을 수 있, 있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 돈 좋아하니까, 그, 돈, 돈, 돈 하니까, 야, 그 핵미사일 한 개당 뭐, 1조에, 1조 원에 팔아라. 한 개, 한 10개만 팔아라. 우리 10조 줄게. 뭐, 그래가지고, 야, 팔아라 하든지 아니면 그 파는 게 힘들면, 빌려주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너 있는 거 갖다 놓으라든지, 하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야,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게. 동의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뭐, 그렇게 하든지, 이런 게 빅딜이지. 그, 무슨, 뭐, 저, 뭐, 저 모더나, 모더나 사장하고, 저기, 전화했다고, 전화하면 뭐 합니까? 그, 그도그짓말이야말약 그지 그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유, 인마. 그래. 국민들이 이렇게 참으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인질이 지금 그야말로 되어가지고 예, 되어가고 있는데 예, 예, 예. 이거 음. 저 문재인 저저 저 대통령 문재인 정권 적이요예 직무유기. 예, 예. 그다음에 일반 이직제. 음. 그다음에 이거 사기. 사기. 예. 사기 혐의로 지금 저저 손해배상청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예. 왜냐면 온 국민 이아무리 제도 제도 없는 음. 국민들을 갖다가 그죠. 핵 앞에 완전 히 그냥 그저 벌거벗게 저저저 저, 노출 시켜놨잖아 예, 예. 어. 핵 공포에 떨게 말이야. 예. 아무런 그 대책도 없다, 이거야. 예. 아무런 해명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없다, 이거야. 예. 책임져야죠, 저, 저 문재인 정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자기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국민들한테 그 속인 그, 그, 저, 비핵화 예. 사기극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저 발치야죠. 근데 예. 아무런 말이 없단 말이야. 뭐 대화, 아직도 대화 탈행하고 있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도 없고 말이야. 예. 만약에 지금 이 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은 바로 그래, 아메리칸 퍼스 오케이 박수 치면서 야, 우리는 코리안 펄스 트 그러면서 우리 핵무장 할게 바로 그렇게 치고 나갔을 겁니다. 어머,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요. 예. 야, 이거치그럽다저 미국 손떼라. 우리 예. 우리 혼자 저 예. 북진해가지고 통일하겠다. 예. 그래 핵개거하겠다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면은. 예? 야,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야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웃음> 이거, 우리, 바로 핵무장한다. 네. 어. 바로, 네. 저, 북한 핵시설, 우리가 선제 타격 하겠다. 예, 네, 그렇게죠 미국 가만히 있어라.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미국이야. 너가 저기, 항공모함 세척 끌고, 어, 동해 바다에 직결해가지고, 뭐, 2017년에 폭격한다 하더면, 너가 한게 뭐야. 너몇개 났더면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가 할 게니까 너 빠져, 임마. 하고 아마, 미국을 오히려 역으로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잘 생겼다고 지도자 뽑고 뭐뭐 뭐 그렇게 뽑으시면 나라 망합니다. 잘 생겼다고 지도자를 뽑는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게 어디 저뭐 강아지 그저뭐 애완견이 숍가 가지고 뭐 강아지 사 드리고 뭐 저기 뭐 고양이 사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의 좀... 강아지가 애완견이 예. 1,200만 마리는거 아세요? 예 예. 야, 나 깜짝 놀랐네 그... 왜냐면 그네 그걸... 1200만 가구라는 거죠. 애완견, 그, 키우는 가정이. 아 어. 아이고 애를 키워야지, 그, 애를. 근데, 애, 지금, 인구가 지금, 음. 그,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 역전됐잖아요. 예, 예, 예. 인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가 계속 이제 감소로 들어 들어왔잖아요. 예, 예, 예. 그 심각한 거죠. 예. 그럼 계속, 그냥 뭐, 문재인과는 인구가 제로가 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나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낙태죄를 폐지해가지고 아무나 낙타하게끔 여중생, 여고생도 그냥 섹스해가지고 애 생기면 낙타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그 동성애를 확산하는 법이고 조장하는 법인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면 애 애를 또안 낳겠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가 성인지 예산이 30조가 넘어갑니다. 1년의 예산이 그게 뭐냐면 다 동성애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방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 인건비 그런 정책이 들어가는. 비용이 30조인데, 부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군대에다가 군인들 월급을 200만원씩 주면은, 그러고, 저기, 뭡니까, 학, 그, 군인들 병장 제대, 3년 제대하면은, 야, 너 고생했으니까는, 4년 동안, 대학 학비, 어, 연천만원씩, 해가 4천만원, 찔러 죽어도 돈이 남아요. 구, 우리 군인들 월급을 200만원씩 줘도 돈이 남는다고. 60만 명을 다 줘도. 근데, 그거를 성인지 예산이라가지고, 그런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다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 성인지, 그, 교육하고 이런 얘기. 예, 예, 예, 뭐, 그런데. 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 제가 그 지난번에 자료 보고 깜짝 놀랐요 예, 예, 예. 아, 아유, 정말.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지금, 완전히, 국가를 알게 모르게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야, 대통령 뭐, 잘생겼다고 뽑고, 저 사람 말잘한다 뽑고, 착하게 생겼다고 뽑고, 그짓거리 하다가, 나라 망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누구 잘못이 아니고, 이, 사기 치는 놈들 그 잘못이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반성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예. 국, 국민들이 현실에 내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야. 그죠? 예. 왜냐면 이거 워낙 그냥 뺐으니까 뭐뭐 제한한 예. 뭐 지금 거임이다. 국민들의. 예. 자기도 그 파퓰리즘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러 예. 다음번에 선거 뭐 선거가 앞으로 여러 선거가 많이 있을 건데요. 다음번 선거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좀제말좀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말좀 하면은 사전투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부, 부, 그럼, 군인들 뭐 이렇게 그 불가피하 부재자 투표하는 거 외에 예. 이거 없애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전자투표 예. 그 전자 개표 예. 이거 왜냐면 미국도 이번에 그렇 때문에 엄청 지금 저 지금 문제가, 문제가 많잖아요, 많았, 많잖아요. 예. 지금도 아직도 그 이슈가 저이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이, 대한민국도 마, 찬가지거든 이게, 이거, 이거 전자 개표하고 예. 사전 투표, 이 전자개표하고 사전투표, 이게 굉장히 부정선거의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개인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럼... 그 자체가 없어야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못 믿으면은. 예. 그, 그, 국민들이 그걸 믿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거에. 예. 그리... 신뢰, 신뢰선거, 예. 공정성.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대법관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죠. 노 그거. 노정이라고 그뭐지 대법관인데 지금 <웃음> 아이고, 부정 그 선거 수사해달라고 올렸더만은 자기가 피소당했는데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뭡니까 이게 에이, 이러니까 이딴식으로 하니까는 대한민국의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망해버린 거죠. <웃음> 정말 이게 <웃음> 아, 뭡니까 이게 참. 이게 뭡니까? <웃음> 김, 김동길 박사님 <웃음> 네, 네. 네. 이게 뭡니까? 예. 네. 좀좀 단디아서 부산말로 단디아서 단디, 와서, 단디. 네. 자. <웃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네.